청량리로 향하는 무궁화 열차의 몸을 실낸다. 몇년 전부터 지닌 고질병 당뇨는 몸을 수척하게 만들고 힘이 붙이다. 이미 몸과 마음은 만신창.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한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탈피하고 싶다. 파김치가 되어 나를 향한 주위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진다. 아, 밥다운 밥은 언제 먹어본 거지? 세탁은 언제 해보고 옷은 언제 갈아입은 거지? 훈훈한 열차의 열기를 타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함을 느낀다. 누구를 의식한다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여겨지리만큼 다른 일을 향해 미안함을 느낄 여력이 나에겐 없다 이젠 카지노에서 탈피 지난 일들의 아쉬움보다 또 다른 세상으로 향한다는 포근함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잠을 두시간 정도 잔것 같다 원주라는 안내 방송이 흐를 지은 흐릿한 정신 속에 두 눈에 흘러내리는 물줄기의 의미는 자식과 아내, 부모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지난 날 여유로웠던 모든 환경의 그리움이다. 전당포의 우대 고객으로 이름을 올린 터라. 차와 폐물 카드남아 있을 리 없다. 카지노에서 출발하기 직전 앵벌이 한 유일한 재산 10만원. 죽음을 택한다면 그 순간까지. 아니면 직장을 잡고 한 달간 생활을 영위할 소중한 재산이다. 목적지 없는 무작정의 산경 청량리를 거쳐 서울역 도착한다. 미처 느끼지 못하였지만 이미 노숙을 준비한 것은 아닌가 싶다. 하루를 있으면 지켜본 서울 지하철역의 모습 온 구간은 왠지 모르게 안락하고 편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곳에서 한잔하며 어울리고 풍요한 하루를 보내고 2년간의 카지노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다. 다행인지 다음 날부터 직장을 잡을 수 있었고 한번 다른 직장으로 옮기긴 했지만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5년간의 직장생활을 하고 나니 빚도 청산하고 여유자금까지 덤으로 얻으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 진행 중이다. 보점들이 많이 하락하여 곧 상승 추세로 이어갈 줄 알았다. 비록 종목은 다르지만 이미 끝까지 경험해본 터라.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에 염두에 두고 참여하였기에 하락에 하락이 거듭되는 장세에서도 큰 손실 없이 잘 견디어오던 중오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8% 하락하면서 투자금 5천만원 중 마이너스 11% 손실을 보고 말았다. 안정성, 성장성을 보고 종목을 선정했지만 가치성이 부재하였던 종목이고 성장성의 보장의 시간이 요구된 종목이었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모순이었으며 장기 투자라는 생각으로 수익 발생 시 이득을 챙기지 못하고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시는 수익 대비 본전은 손실로 생각이 들었고 더욱큰 마이너스권에서는 손절 시기를 요쳤고 당시엔 투자 방식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돌이켜보니 분산 투자가 아쉬웠고 대수롭게 여기었던 사소한 악재가 주가에 큰 영향이 줄 것을 몰랐으며 기업의 움직임의 날짜 하나 숫자 하나가 후일 주가에 반영될 만한 재료가 있었다는 점 여기가 바닥인 것 같은데 그 끝을 혼자 분석했고 매수 방법이 잘못된 점등 어휴 끝없는 실수 연발입니다 터지면서 배우고 수많은 변수 앞으로도 무궁무진장 많이 있겠지요 살아남는 방법이라면 비중 축소가 아닐련지 진단합니다 얼마 안되는 주식의 경험이지만 나의 투자 스승이자 모체가 되어준 실패담이 전겹기에 반성하고 되짚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여 봅니다.